혹시 맥반석 달걀 먹을 수 있나요? 혹시 시케 저 시케 진짜 좋아하는데 저 구슬 아이스크림. 와. 근 이게 되게 힐링이 돼. 힐링인데? <웃음> 같이 땀이나 뺍시다. 안 덥냐? 바닥이 까끌까끌이요. 아, 잘자와 너무 빨라. 아, 진짜 빨라. 빨라. 여덟. 안돼. <웃음> 안돼. <웃음> 아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엄청 이상한 할리갈리였어 그냥 근데 솔직히 가위바보다 할리갈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겁나 잘해요 이상한 저는. 나라의 저 할리갈리였어요 저뭐 해야 된데나 하나도 모르겠다 네? 아, 저희 어른 방만의 그런 게 있어요? 분량 더 나온 사람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나 머리 <놀람> 네, 괜찮아? 미안해 괜찮아 안 괜찮아 제가 해줄게요 여기를 좀 줄기고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마이 갓. 쟤 간다. 아 처음에 니키가 해야 되나? 내가 그림 진짜 잘 그려 줄게. 아이고 아뭐뭐하는이이팅 하나, 둘, 셋. 엔. 하이픈 엔. 하이 그림이죠. 그림. 아이아빠아이아빠아이 종이가 뚫려, 이거. 따라 그려. 아니아니 아니. <웃음> 아, 아까랑 똑같은 거아지 아. <웃음> 아. <웃음> 그렇지? 뭘 그린 거야? 아아 <웃음> 아, 아! 아, 아! 뚫렸어, 종이. <웃음> 이거야? 응. 이거라고? 응. 뭐야 이건? <웃음> 이거에 이거 뭐야? 생명필 뭐 이거야? <웃음>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야? <웃음> 아니,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 <웃음> 아, 아. 다시. 내가 그리고 있어? 틀렸어요, 다시 선은뭐 저런, 저런 걸 그리고 있어? 저런 거라뇨 <웃음> 맞아요 이거야? 총? 네? 총? 아니요 갑자기 이걸 아니야. 추가했어요 갑자기 이걸 추가했는데?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아이 아아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<웃음> <웃음> 아이 <웃음> <웃음> 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이거 뭐야? 웃음> 근데 거기서 이거 뭐야? 사과 사과 사과라고? 예 사과. 사과예요 사과 이게 뭐 사과야? 아니 아, 예초에 제이 아. 형이 무슨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? 사과잖아요 아, 누가 봐도 야 이게 하면. 뭐가 사과야 음. 야, 이런, 이런 거 해야지 아니 이제 사과는 이거죠 쑥탁 그 계속 그렇게 그렸어 분명히 이거 곡선 아래 거 곡선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직선으로 해버려가지고 <목소리> <웃음> 계란 열네 개 <14개> 먹고 계란만 망쳐먹어 그냥 괜찮은 거 같아 저는 컵라면랑 그리고 털드볼키랑 털드볼기 끝났어요 주문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와 맛있다 너무 매운데요? 매운데 맛있다 난이 정도 맵게 딱 좋은 거같음 맛잼 맛이지? 음난 맛있네 안 먹어? 네 이거 한국어 뭐라고 야. 해야 돼? 단무지 단무지? 음. 가위바위보 해서 이 국물 맛이 안녕 이거 가위바위보 이거 너무 해요 진짜 해보자 아 왜요 For fun! 나 재미로 소금은 없어요? 소든 없어요, 소든 와 이거 맥반석 공놀이지와 이거 맥반석 공놀이지 오마이갓 oh, 아 잘못 그래서 계란 이거 국물에 찍어 먹어요, 봐요. 그럼 진짜 맛있을 거요 너무 맥디가 돼너 더울 때못 까는 거야? 아니, 이게 안 까져요 한번에 진짜 정말 깔끔한 는데 역시, 음. 와, 먹을 때가 음. 제일 행복해 음, 진짜 잠깐, 홈런들 나 홈런들 먹어야지 조금 이따가 후식으로 고를게요 잠깐 만뭐 너무 맛있지?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어? 좀 진짜? 맛있지?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 원래 <웃음> 그냥 우유팩보다 맛이잖아. 그냥 종이보다. <웃음>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. 맛있어? <웃음> 그거 나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는데. 할머니가 그거 되게 좋아해.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. 이거 아이스크림 맞아요? <웃음> 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 그치? 이거 진짜 나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나 너무 좋아요. 안 돼. 부러졌어. 맛있어요? 나이될때없와 와, 너무 맛있어 엄 뭐야? 멸서탕건빵에다 <웃음> 이거 먹으면 어? 맛있는데. <웃음> 갖고 싶은 사람? 저요. 그요 지옥에. 지에지에네 진짜요? 어. <웃음> 어, <그럼. 웃음> 지우개, 지우개. <웃음> 어. 빵에다 뿌는 거. 어, 그렇게 먹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그거 <웃음> 아니야.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. 많이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, 어, 어, 어, 이렇게 어. 못 어. 먹자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걸 그... 저 사는 사람 처음 봤어. 저 휴게소 가면 진짜 많잖아. 응. 이거 어떻게 먹어? 아이불로. 아, 이걸로 아 한번 이게 좀 된다. 이게 좀 맛있는데. 당이 음. 먹어요. 당이 음.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과자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. 저의 저 매운 닭다리 과자 있거든요. 그 자체 최애 과자. 저는 매운 새우 새우깡 진짜 제 최애 과자고요. 나초 최애 과자고요. 그리고 그 초코츄러스 맛 같은 건다 좋아해요 그리고 음. 여기 막 그런 매점 같은 데 있어서 막 사람 다해주신줄 음. 알았는데 진짜 딱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<웃음> 조금.. 에이 그렇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촬영이 어디 습니까 너무 좋아요 저엔너클락사랑해요 앞으로 더 이런 좋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센수가 튀김 우동이었나? 볶이오아 튀김 우동 유전데 아 진짜 사우나 튀김 우동인데 아니야 사우나 올 때밖에 안 먹는 는면이야 사우나 올때 무조건 튀김 우동인데 튀김 우동 오아 이거 찍지 마세요 이런 거그 엔진 분들이 또 놀린단 말이에요 또 정원이 같은 정원이 거 타네 이러시겠죠 또. 아 저기 탑니다